참어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 저번 달에 악마강님 영상을 올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프리미어에다가 올려놓고, 내가 업로드했다고 착각을 했더라구요. <웃음> 아, 이게 나이를 먹는 건가? 이런 중요한 걸 깜빡하게 되다니 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차, 착각했습니다. 저야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야 올리기만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익이 나오는데 내가 다음 실현이 악마 강림인 걸 알고 그걸 미리 안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저 진짜 올린 줄 알았습니다 음. 그리고 업로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주변에서도 왜 이렇게 자꾸 업로드 안하냐 뭐라고 자꾸 닥달하는데 저도 업로드 하고 싶죠 어. 저도 막 업로드 하고 싶은데 왜냐면은 제가 지금 편집 프로그램으로 어도비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달 한 4만원인가 5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저야 막 아무 영상이나 올려서 조회수 땡기면은 뭐 그나마 뭐그 프로그램 비는 낼수는 있으니까 그러고는 쉽죠 근데 또 막상 그러면은 또 채널이 좀 악영향이 갈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냥 틱톡 마냥 막 올려댈 수도 없잖아요. 게다가 저도 그런 거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 저는 좀좀좀 음좀좀 제가 남기고 싶은 거 아니면은 같이 봤으면 좋을 거뭐 이런 거를 좀 올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찍어두고 아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 그냥 폐기시키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나름의 나름의 퀄리티 컨트롤을 하느냐 뭐 그렇겠다. 어, 생각을 해주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음, 미리 찍어둔 거를 어... 좀 자막만 바꿔서 할까? 왜냐면은 제가 그 영상에다가 음, 다음 악마강님은 아마 페널티가 치명 그 다음에 탈진 넣을 거다 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페널티 뭐 별거 있겠습니까? 사독봉이는 고정인 상태에서 요두 개가 돌아가는데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 다이아크가 그테마의 성물을 회복시키면서 다이아크한테 딜을 넣는 거잖아요 음, 다이아크는 그 공격이 안 들어가니까요 테마의 성물 빼고는 그래가지고 크게 변경점이 있을까 했는데 문제는 요세 번째 조합이 아, 확연하게 바뀌어가지고 그 재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이렇게 된거 빨리 올리자 내가 12층 올리자 했는데 이번 거 너무 어려워 가지고 12층을 다못 올렸습니다 음. 게다가 지금 문제가 요 1팀 요... 요거 요 원래는 제가 바른일 그 다음에 린네 그 다음에 카에데를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요세 번째 팀에 캡틴 카에데 차이를 못 놓게 돼 가지고 1팀 2팀 이렇게 두 개로만 이게 딱 실현이 끝나게 생겼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요 히미코를 카이드 대신 넣고 해봤는데, 문제는 요게 되게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요 탈친 때문에 사실상 리더인 히미코 빼고는 요 특수 스킬이 발동이 안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바른 일 블럭을 사용해야 자석이 생기면서 그 히... 유리아가 회복 차단을 했을 때 성물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챔피언을 다 쓰고 중후반을 가면은 바르니 블럭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온발로 좀 클리어 여부가 너무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는 요팀두 개로 해서 끝내라 뭐세 번째 것까지할 필요 있겠냐 하고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순위를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요두개 올려놓으면은 딱 2500개 받을 수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새 다들 올리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세번째 도전도 해봐요 아 그리고 세번째 조합도 사실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세번째 조합이 캡틴 그 다음에 카에데 차이를 쓰는 조합인데요 문제가 요 캡틴의 요 특수 스킬 그러니까 로봇 조립하는 게어 핵심인데 첫번째 유리아가 그 미스트를 사용했을때 로봇이 완성이 안되어 있으면은 그냥 바로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요 캡틴 조합도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번 시련 영상 어떻게 해야되나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안올릴 순 없고 그래서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바로 조합을 할까요 아니면 뭐 치명타 이거 피해량 이거 설명을 할까요? 음, 짧게 할까요? 어, 이번 페널티 같은 경우는 네, 사도 봉기는 고정이니까 요 두번째 치명 요거 때문에 갤러헤드를 무조건 썼어야 됐습니다 왜냐면 요 치명타 피해량 증가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본 치명타 피해량의 10배가 증가하는 페널티인데 다이아크의 기본 치명타 피해량이 50% 입니다 그러면은 10배가 증가하니까 500% 가 되겠죠 그러면은 치명타가 뜨는 순간 그냥 무조건 다눕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명타 저항을 올려주는 갤러 헤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초월로도 올려주고요. 여기에 첫 번째 조합 같은 경우는 히미코의 요 치명타 감소까지 이용해가지고 안정성을 높일 수는 있었으나 문제는 요 탈진 때문에 바른일 블록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안정성으로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코보다는 카에데를 쓰는 게 확실히 안정성이 좋습니다. 근데 음, 네, 그렇게 되면은 요세 번째 조합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참그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음, 세 번째 거를 먼저 같이 해볼까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거를 먼저 해볼까요? 세 번째 거를 먼저 하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네, 세 번째 조합은 제가 캡틴을 사용한 조합을 사용할 거고요. 어, 무기는 미미지약. 그 다음에 피해 감소 요거 미미 제약 안주면은 버티질 못하더라구요 캡틴이 제가 하나는 그 트렁크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버텨 가지고 이거 뽑는데 고기랑 그 다음에 돈 많이 썼습니다 네, 그리고 반지는 네, 치명타 피해 반지 그 다음에 캡틴은 요 특수 스킬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차이 차이는 저는 피감에다가 그냥 쌍뿔 넣은 상태로 했거든요 차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사실 회복이 딸리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특수 스킬은 여신의 활력. 그 다음에 차이를 펌핑시켜줄 카이데. 카이데 같은 경우도 피감에다가 그냥 미미지약을 줬습니다.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안정성을 위해서 만약을 위해 부반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특수 스킬 역시 여신의 활력을 넣어줬구요. 여신은, 네, 캡틴 조합 같은 경우는 여신은 아르불에 챔피언은 네. 갤러헤드 고정입니다 리더는 차이를 줄거고요 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얼마나 캡틴의 특수 스킬을 먼저 쓰냐가 안정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좀 트라이를 많이 해야 돼요 악마 강리 같은 경우는 요 성물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성물 지키는 거에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신 타이밍 이거 안고 이게 여신은 두 번만 써주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 방금 깨졌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터지는 겁니다 로봇이 빨리 나와야 돼요 제발 제발 안그러면은 제가 연습으로라도 보여드릴게요 이번 기회 다 날리면 제발 한번 쓰고 자자 제발 로봇 됐다 된것 같은데요? 됐다 이러면은 계속 유지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신은 두번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즉사 패턴 대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블록 홈핑이 많기 때문에 그 챔피언은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요 다음에도 여신은 두 번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내가 여신을 몇번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은 그냥 한 번만 쓰고 그냥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저희가 클리어 타임을 뭐 타임어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클리어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안 꼬이게 어? 나몇번 썼지? 이럴때는 그냥 안 쓰는걸로 최대한 즉사 패턴 위주로 돌아가게끔 해주세요 로봇 계속 유지시켜 주고요 두번 응. 이제 식사 패턴 준비하고요. 한번두번 로기 말하는 것 같아서 한번 썼습니다. 어, 클났다. 누를 뻔했다. 한번 이 입으로 얘기해 주면서 하면은 덜 꼬이겠죠. 두 번. 캡틴 조합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캡틴을 좀 계승을 좀 많이 올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미미지약 꼭 넣어주고 그 다음에 처음 미스트 나오기 전에 꼭 로봇 합체 시켜 놓는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로봇 합체는 운빨 영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음, 이제 로봇 한번더 써야될 것 같은데 아네 클리어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클리어 하면 멈추는게 참 불안하죠 네 두번째 조합은 잔다 여우동 바리 조합인데요 세팅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무기는 미미지약에다가 쌍회피 그 다음에 반지는 올 회피를 줬거든요 저번 거 같은 경우는 이게 피감으로 줬었는데 이번 거는 그냥 공격이 들어오면 큰일 났기 때문에 무조건 회피를 넣어줘야 됩니다 네, 특수 스킬은 청공 음 가르기를 줬는데 이게 모든 물리 공격과 뭐 해로운 거에 면역을 준다고 하지만 은 다이아크가 그 물공이랑 마공을 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상 뭐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잔다르크가 음 마법피해였죠 얘가 응? 음? 얘 물리였네 아무튼 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니까 여우동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회복 위주로 넣어줬습니다 어차피 여우동이 어 죽는 경우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얘도 회피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바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용사 공격에다가 쌍풀 줬습니다 바리도 그렇게 막 크게 세팅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음 워낙 회복량도 좋고 그 다음에 블럭 펌핑도 있으니까요 네 리더는 여우동을 주고요 여신은 세라를 줍니다 이게 데미지가 그냥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은 그냥 훅 가기 때문에 간다가 최대한 데미지를 안 받게끔 여신을 세라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세라 같은 경우는 장점이 그세 번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얘가 텀이 짧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세 번씩 써주면은 알차구요 그 가끔 보면은 그 미스트에 맞춰서 이 세라를 쓰는 방법을 어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그게 좀 어렵습니다 네, 세 번을 쓰면은 얼추 그 맞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세번 그냥 꾹꾹 쓰고 있습니다. 한번 하고요. 두번 하고요. 미스트 때만 쓰려고 하면은 사실 좀 꼬여요. 이게. 이게. 유리아가 딱 정해진 시간에만 쓰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더 생각할 그것만 더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세 번씩. 두 번. 아, 블록 헷갈려. 세번 아, 누를 뻔했다. 또또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습관, 관성적으로 누르게 되면은 진짜 아, 큰일났다. 네, 이것 그렇게 뭐 안정성을 논하기가 좀 그래졌네요 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가장 안정적인 거는 음, 카에대 바른일 린네 조합인 것 같네요 그것빼고는 진짜 이번에는 다 너무 운빨정조소 요소? 컨트롤정조소보다는 좀 그렇게 너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패널티를왜 이렇게 붙여 놓는 걸까요? 사실 근데 이 조합 같은 경우는 그 SP 그 감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패널티 하나 빼고 하는 건데도 그냥 이 치명타 확 들어오니까 몇 명이나 이거 12층 갔을라나 어? 저몇번 했죠? 이번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선물 썼으니까 선물 쓰면은 그 기본 거랑 해서 치명타는 안 뜨겠죠? 한번 한번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이게 그 안정성을 최대한 높인건데도 터진다는 얘기죠? 이뱅 때문에 이렇게 SP 스킬을 많이 쓰는데 아 그리고 지금 뭐 이사가 오나봐요? 아주 약간 시끄럽습니다 각기 양해 부탁드려요 어? 아 근데 이 아파트는 너무 그게 많아 이사도 많고 위아래로 너무 공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업로드가 불가능한 적도 너무 많았어요 아니 그리고 공사할 때 그냥 뭐 그냥 알리베이터나 이런데 막 공사한다고 공지하면 좋은데 그냥 너무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요즘은 위아래로 한 4층 정도 근데 사실 동의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음, 살다보면 우리 집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안 해준다 하면은 그쪽도 나중에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거는 좀 관리사무소에서 좀 전담을 해서 그냥 공지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더 웃긴거는 그저 동의서 몇번 안썼는데 다들 공사 그냥 하던데 하... <웃음> 아, 그런 그렇게 되니까 괜히 또 룰을 안 지키는 것 같아서 또 괜히 또 그냥 더더 더 짜증나고 아무튼 클리어 했습니다. 이론상으로 보면은 안정성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갤러헤드 기본 30에다가 이 블록범핑이 많아가지고 여우동이 특수수킬 쓰면은 70%가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산다가 무조건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끔 한번 뜨면 그냥 푹 나가니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많이 좀 소비를 할것 같아요. 횟수를. 아무튼 클리어는 어,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바른일, 린네, 히미코 조합을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진짜, 요거 진짜 안 좋습니다. 요거. 차라리 요 캡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성공만 하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할 텐데 요 1팀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막판에 뒤집어지기 때문에 진짜 장난합니다 이거 세팅은 다음과 같은데요 바르니엘 같은 경우는 회복에 좀 몰아갈 수 있도록 용사공격력 에다가 탈그 다음에 반지는 부활 넣습니다 사실 근데 부활 없어도 돼요. 왜냐면은 성물이 깨져서 이게 터지는 경우가 많지 다른 일이 죽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다음에 특수 스킬 같은 경우는 음 아무거나 줘도 돼요. 왜냐면은 그 SP 감소 때문에 특수 스킬 안 나옵니다. 린네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썼던 대로 썼거든요. 피해 감소에다가 그다음에 쌍풀 근데 요것도 공격으로 넣어서도 넣어도 상관 없고 피해로 넣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린네 같은 경우는 힐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린네는 뭐 자체 뭐 피감도 있고 뭐 펌핑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주면 될것 같아요 역시 린네도 요 SP 스킬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아무거나 주세요 음 이제 펌핑 해보려고 여신의 활력 줘봤는데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히미코 히미코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용공풀 땡겼거든요 쌍탈도 없고 얘도 그렇게 막 맞아 죽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부반 넣었는데 음 이거 부반 없어도 돼요 그리고 성역 유일하게 얘만 sp 스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역 좋습니다 음 히미코를 주는 이유는 음 아까도 얘기했나? 음, 네. 치명타 확률을 감소시켜주는 버프를 주기 때문에 갤러에드랑 썼을 때 안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플레이 보도록 하죠. 음, 음잘 될라나. 진짜 이거 바른일 블록이 안 나와가지고 그 자석탱을 못 하게 돼서 터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돌려보니까. 그러자고 챔피언을 아낄 수도 없고 참 진짜 이번 거아좀 난이도 설정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그 조합 자체에도 베리에이션이 너무 낮고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너무 정해져 있습니다 차라리 저번이 딱안 좋았는데 난이도는 이번 건은 좀 너무 투머치 적당히 섞을 수는 없었나? 응, 음, 저몇번 썼죠? 이번 건안 쓰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맞았네요 보세요 벌써 바르의 블록이 좀 안 나오잖아요. 또 뭐? 그렇다고 바르닐 블록을 쟁여두기도 그런 게 미코 3 채이는 무조건 써줘야 되기 때문에 좀 중간에 끼면은. 쓰게 돼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방금 챔피언을 아꼈다 나중에 쓸거 그랬나요? 두 번째 맞죠? 카운트 잘못했나? 아 말하면서 하려니까 너무 헷갈리네 아 맞았다 사실 요 즉사 패턴에서는 죽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음, 여신 타이밍만 헷갈리지 않는다면 진짜 이 성물.. 이 성물.. 성물 터지는 것만 두번 제발 제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여기서부터가 보세요 안 나오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어 나왔다 한번 방금은 아낄 수가 없었죠 중간에 자꾸 끼니까 두번자 나왔다 어, 깰것 같은데 이번에 근데 방심할 순 없어요 어제도 세번 이렇게 날렸거든요 아 아낄거 그랬다 오케이 나와줬다 두번 요거 좀 아끼겠습니다 이쯤 했어야지 또 이게 딱, 딱 맞춰서 쓰면 안 돼요 미리 깔아 놔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안정적이게. 생각외로 또 연습이라서 그런지 잘 나왔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랄 해놓고 실전 당한단 말이야. 실전. 네. 클리어 타임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리죠? 음.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12층을 3개 올리려면 은요렇게밖에 구성이 안되기 때문에 나는 12층 3개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은 결국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제 영상이 좀 참고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좀 일찍 올리고 싶었는데 음, 저도 아까 보셨듯이 오늘 막 올린 거라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착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막그 올리려면 은막 올릴 수 있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음, 그리고 요즘 제가 영상을 좀 길게 하는 이유도 어, 여기서 얘기할까요? 음, 지금까지 얼마나 시청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요즘 유튜브가 너무 좀 정보 위주로 가다가 이제는 처럼 너무 짧게 짧게 가는 거 위주로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정보를 받아들이기에는 글이 사실상 빠르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영상에는 그 영상다운 뭔가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요즘 너무 정보 위주의 글로, 그러니까 정보 위주의 짤막한 거, 뭐 필요한 거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너무 틀딱 마인드, 뭐 꼰대 마인드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글을 안 읽을 때는 저희가 좀 말하는 문맹 같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 TV 매체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TV만 보니까 음 책을 잘안 봐가지고 사고력, 뭐 말하는 거 그런 게좀 떨어진다. 근데 이제는 그 영상마저도 막 대충 대충 보고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했고 너무 정보만 주는 게 과연 글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점도 들었고 영상인데. 뭐라도 영상미가 있는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유튜브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영상미가 있는 영상을 담게 되면은 결국에는 영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혹은 뭔가를 그냥 그 엔터적인 거라든가 뭔가를 담으려면은 결국에는 좀 길어지는 게 맞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좀 일부러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길게 만드는 습관이 들어야지 그 계속 길게 만들게 되더라구요 그 제가 한 5,6분 정도 만들 때는 아무리 길게 하려고 해도 5,6분에서 무조건 끝나게 됐는데 좀 길게 만들려는 습관을 들이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짧게 줄이려고 해도 거의 30분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모든 포맷을 할수 있으려면 은좀 그런 습관을 가져 두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저는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은 좀 긴 영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 침착맨 침투모를 볼 시간이 줄어드니까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 시간이 23시 남았는데 어, 과연 제 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어, 네 아무튼 음, 봐주세요 네할 <웃음> 말이 없네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어. 네. 그리고 또 설명에다가 또 써놓을 테니까 너무 길다 싶으면 그냥 설명 봐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